아 여기 그 뭐지 소방. 소방교실 이게 웃기네 스리발 소나우김 소나우김 어떻게 다또 태어나? 짠나봐, 쟤. 오이 씨발 핵폭탄 없어 유민아? 핵폭탄이야? 파로마 이거 뭐야 뭐 케이트 그거 아니야 케이트? 파로마 남을 위한 이게 험한 파로마였어 오 뭐야 방금? 나만 봤어 내이가 바비 인형을 다겨놓왜왜 뺏겨? 뭐지? 니가 데 가는 거야.